네. 제가 맨 처음 받았던 CRO 수량이 2550개.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50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MCO였어요. MCO 카드 우리 업비트에 있는 크립토닷컴 코인. 네. 크립토닷컴 코인이었는데 이제 그 크립토닷컴 어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냐? 서비스 통합이 되면서 시 네. CRO랑 이제 MCO랑 합쳐집니다. 찾 r o 시아가 이제 크리pto 담보서 미는 코인인데, MCO는 카드 결제 솔루션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시아로는 거래소 스테이킹, 거래소 스테이킹 그리고 어, 자체 토큰, 거래소 토큰. 하나의 기축 통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크립토닷컴에서는 얘를 주로 밀었는데 기존에 MCO가 있었다 보니까 이 카드 결제 솔루션이랑 뭔가 좀 서비스가 좀 복잡했어요 예. 그래서 MCO 스테이킹 따로 시아로 스테이킹 따로 막 돌렸었는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MCO가 없어집니다 MCO가 없어져서 이제 업비트 빗썸에 있는 물량들은 어, 올해 9월인가 어, 뭐 상장 그 지원 거래지원 종료가 됩니다 상태가 아니고 예. 상폐랑은좀 다른 느낌 예.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는데, CRO를 바꿀 때 서비스 물량 20%를 줍니다. 보너스 물량. 어 그래서 MCO를 만약에 업비트나 빗썸에서 사가지고 CRO 거래 크립토닷컴 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스왑을 합니다. 스왑을. 네. 예, 스왑. 스왑을 하면은 어, 보너스 물량 20%가 나와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천만 원 어치를 업비트에서 사가지고 크립토닷컴 앱에다, 앱에다 보면해서 예, 스왑을 하면은. 1,200만원이 되는거예요 1,200만원 대신에 요 200만원 1000만원을 제외한 요 보너스 물량 200만원은 네, 락업이 걸립니다 6개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네. 6개월 락업이 걸리고 나머지 1000 요거는 그대로 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킹을 고려하신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너스 물량 지급 시기가 아마 9월 6일까지인가 뭐 공지를 참고 하시면 되는데 예. 보너스 물량은 6개월 묶인다. 대신에 보너스 물량 나오는 것까지 스테이킹을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스테이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너스 물량 줄 때까지 예. 빨리 하셔라. 빨리 수왑하셔가지고 하셔라. 저는 일단 어쨌든 예. 바꿔놓은 거, 그리고 수왑한 물량, 수업한 예. 물량, 그리고 이 기존 MCO, 아 기존 CRO죠. CRO 예. 기존 CRO 해가지고 총... 어... 아, 이게 수왑 이게 수업 물량이죠. 이게 수왑 물량입니다. 그래서, 5,000개, 그리고 2,550개, 한 7,5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가치로 따지면은 한 1,200, 네, 1,200불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30불 정도. 네, 스테이킹해서 얻은 물량이 30불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론 로 아마 한 1,000, 1,000달러 어치를 박았었는데, 예, 딱천불어치였어요천0 0불딱 예. 1000달러지를 받고 예, 스테이킹을 돌렸는데 지금은 보너스 물량만큼이 아, 이제 30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전에 그냥 c r 로가 많이 올랐어 예. 그냥 c r 로가 많이 올라서 1200불 달러 가치가 됐어요 예. 좋죠? 네. 예. 꿀? 개꿀? 그래서 1000달러 박았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1200불이 됐습니다 좋죠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 이제 증가된 물량은 30불 정도 되니까 235달러가 이제 수익이네요 한 그러면 26만원 정도 되겠네요 25만원? 25만원 되나? 200달러 정도 되니까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2 27만원 정도 되겠네, 27만원. 예, 네, 27만원. 그래서 1200불, 아니, 그니까 120만원 정도 되겠죠? 예, 네, 환율이 1200원 정도 되니까 120만원에서 25만원, 27만원. 개꿀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가만히 있었는데 수익이야. 네.